안녕하세요 로또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2회 월요일 방송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입니다 여기에 제목에 제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수라는 말은 지금 올려드리는 거가 아, 제의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약수라는, 약수의 의미가 더 커요. 어, 필출그룹을 뽑으면, 어, 그 필출그룹에 들어있는 수들 중에서 이 약수를 일단 빼놓고, 빼놓고 나머지 수에서 살펴보셔서 거기에 안 보이면 이 약수는 다시 갖다 써야 되는 겁니다. 아, 다시 갖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 45수를 45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아, 일단 걸러낼 거 걸러내고 살펴보고 없으면 다시 갖다 쓰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수절입니다참고하시고요 1042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토요일날 어, 복귀 방송을 했죠 어, 그리고 오늘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 입니다 어, 이 루트헌터가 루트 로또 방송을 매일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막두 번씩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 매일매일 참고하시,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 참고하셔서, 어, 모두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어, 이 헌터가 올리는 이 복귀 방송,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서, 어, 이 헌터의 자료를 얼마나 실, 신뢰할 수 있는지, 어, 그걸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어, 훨씬 유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목소리> 다시 한번 어, 주의를 드렸는데요. 이 수들은 자료상 약수로 보일 뿐제수라는 어, 뜻은 아닌 겁니다. 약수로 잠시 빼놓고 나머지 수에서 살펴보셔서 없으면 어, 이 수들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 대상수는 요 43인데요. 어,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당퐁 당퐁 당퐁 이렇게 4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그래서 43은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하는데요. 어, 자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43에 대한 자료가요. 여기는 우측으로 대, 두 계단씩 타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두 계단씩 타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그래서 일단 어, 이 헌터는 이, 이 43을 약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어, 저지난주서부터 어, 이 헌터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당풍 당풍 올라가는 자리요. 요건 어, 출할 시기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어, 이 이게 한한 한 회당 어, 한 개에서 많게는 세개네 개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어, 이게 어, 출하고 전멸하고 어, 출하고 전멸하고 하는 게 그게 일정한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실테고 거의 뭐 이거는 그냥 무시 하실 것 같은데 이 헌터는 이거 퐁당퐁당 자료를 흐름을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유견멸6연멸서부터는 어, 6연, 6연멸. 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길게는 13연멸까지 가는데요 어, 현재 7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아, 8연멸 중이죠. 지난 2차에 또 전멸했으니까요. 8연멸 중이라서 이제 출하 시기가 이제 상당히 임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퐁당퐁당 자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이번 2차에도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추출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건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이제 각자 알아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세로로 4연속 올라갔죠. 어, 이렇게 세로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7611, 어, 아, 11이죠. 11, 아, 지난해 차에서 1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이 차에 이제 해당수가 8번인데, 이번에 또 나오면 이제 5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 8도 어, 이 헌터는 약수로 일단 분류했습니다. 약수로 분류해서요. 어, 이게 약수로 분리하면서도 중간중간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어, 필요로 예,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 그 참, 어, 첨가해서 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모 사이트에 어, 그 제외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요. 어, 이것도 어, 제이공식, 뭐이 공식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 로또 하시는 분들은 참 다양하죠. 다양한데, 어, 어느 분은 뭐 19에다가 뭐 69를 더해서 또뭐 얼마를 빼면은 그게 제이수다. 또뭐 어, 끝수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 나누어서 남은 수가 제이수다. 막 이렇게 각가지 공식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식들이 어, 그... 일정한 퍼센트는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로또 번호가 45개인데 어, 당첨번호는 7개 밖에 없습니다. 그럼 38개가 제외수죠. 그러니까 어, 이 로또 번호를 쭉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늘어놓고서 방바닥에 늘어놓고 어, 그 위에서 어, 어떠한 이물질을 떨어뜨리면 그거 맞은 수가 제외수다 이렇게 해도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적중할 확률이. 왜 그러냐면, 제의수는 38개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회 이렇게 몇번 맞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주, 그, 공식으로 나와, 저, 뭐냐면, 법으로 나와 있는 제의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들도, 다행히 그게 제외가 된 거지. 서른, 45개 중에서 38개가 제의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공 45개를 이렇게 펼쳐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딱 가리고서 눈 가리대로 가리고 45개 그 펼쳐진 거에서 아무거나 탁 주우면 그거 제이수입니다 왜냐하면 38개가 제이수니까요 그 중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는 거지 로또가 뭐 계산기처럼 계산을 해 가지고 몇번 공에다 몇 번을 더해서 더행 공은 나는 이번에안 나갈래 이렇게 하고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이수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냥 어, 집에 그 애기 어, 그 만약에 어, 한세살네살된 애기한테 어, 그 로또 볼 45개 쭉 펼쳐놓고 하나 집어 이렇게 해서 집은 거공 그 제이수라면거제이수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약 7, 0 80% 이상은 되는 겁니다. 제이수릴 확률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제이수는 그거는 그냥 3살짜리 애기한테 공 하나 집어. 그래가지고 그 제이수 찾는 거,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 어, 헌터가 로또 방송을 하는 건, 이거는 그렇게 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 필출그룹도 그렇고, 전부 오직 통계만을 믿습니다. 통계.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제2공식에서 어, 아, 가저제 이렇게 네번 연속 출하고 있습니다. 네번 연속 오류가 나고 있죠. 그럼 다섯 번째 가서 또 오류가 나오겠느냐. 어, 이거는 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28도 어, 약수로 빼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2공식은 절대로 믿을 게못 돼요. 이거는 세살짜리 아기 보고 방바닥에서 공굴로라도 어, 그거 적중할 확률이 높다는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지만 뭐 45개를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어, 안되면 그렇게라도 어거지를해도 공을 줄이는 의미에서 어, 그렇게 사용할 수 밖에 없겠죠. 어, 괜히 그 제휴공식 지금 찾아보니까 어, 지금 어, 지금 제가 어, 이렇게 열, 열이 좀 받네요. 그거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그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휴수 일곱 개 내지 여덟 개를 찝으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나게 되어있는데 그걸 벌써 한개 오류라도 벌써 1등이, 1등에서 이등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도록 하세요. 오직 어, 그 본인들의 자료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자, 여기는 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좌측 계단으로 사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가 10인데 일단 헌터는 10도 약수로 분류합니다. 어, 자꾸 강조하는데 이건 절대로 제의수가 아니에요. 약수입니다. 약수. 어, 그 필출 그룹을 우선 먼저 뽑으시고 그 필출 그룹에서 이 약수를 분류했다가 어, 이 약수 어, 그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 지금 헌터가 분류하는 약수도 나올 가능성도 어, 대단히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 특히나 퐁당퐁당 자료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렇게 여기 퐁당퐁당 자료 있죠. 요번, 요번 회차에도 3개가 있는데요. 아까 하나 지나갔고, 여기 18번이 있습니다. 어, 18번도 퐁당, 퐁당퐁당하면서 4연속 올로갔죠 어, 이것도 어, 일단 헌터는 약수로 분류합니다. 약수로 분류하지만, 이 당퐁당퐁 자료는 어, 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어, 세로로 4연속 올라갔습니다. 여기 세로로 4연속 올라왔죠. 어, 해당수가 5입니다. 아, 역시 이것도 어, 일단 약수로 분류합니다.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풍 당풍 올라갔죠. 퐁당퐁당 어, 14 이것도 역시 약수로 분류하지만 어, 주의를 해야 될 수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당풍 당풍 자료에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습니다. 15죠. 역시 약수로 분류합니다. 이번에 나오면 5연속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로 이번 이 차에는 약수가 적게 뽑혔어요. 8개밖에 안 뽑혔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10개에서 15개 많으면 17개까지 뽑히는데 어, 이번 2차에는 어, 8개밖에 안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잘 참고하셔서 어, 이번에 대박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